3월 16일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에서 신칸센 열차가 탈선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탈선한 고속열차에 4시간 동안 78명이 갇혔었지만 다치지 않고 비상구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부상자들은 동북지역 후쿠시마 현 소마시에 보내졌습니다. 도쿄전력은 도쿄전역의 전력이 복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강진에 대처하는 모습이 매우 준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들은 당황하지 않고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이 발생한 후 주민들의 집에 있던 가구와 가전제품이 잘 고정되어 있었기에 큰 피해가 없었고 건물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큰 파손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일본은 지진과 방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의 비상대응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방재및 구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철도는 비상구를 곳곳에 잘 설치하였고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최대한 빨리 전기를 복구하였습니다. 일본은 기업들이 직원의 책상 아래에 무료로 방재및 비상 상자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 파이프라인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진 발생 시 일본의 케이블 라인은 항상 공중 배선에 사용하며 일본은 벽돌 구조로 집을 짓지 않고 가벼운 벽 재료로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합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 구조의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쌓인 힘들이 일본에서 지진으로 해소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해마다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한반도의 지하정보를 분석해보니 한반도가 주변에 네가지 판이 몰리는 힘의 중심에 있는데 한쪽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은 지진이 활발하여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이전에 지어진 대형 건물과 교량이 내진 설계가 미약하여 안전이 우려되며 지진 방제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Go. Yeah.